음 뒤에 보면 밀가루 57% 막걸리 18.7% 느린 막 마... 죄송합니다. <웃음> 자꾸 트름을 해서 어 느린 마을 막걸리로 반죽해서 고소하고 바삭한 맛 해서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알코올 성분 0.0% 어 아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팔 모양이 어색하구만 <웃음>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 바본가 왜왜 왜 그러지 원래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. <웃음>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 자기 네. 여기 <웃음> 여기 이렇게 묻었어요 점처럼 수염, 수염 났어요 어, 수염처럼 남자였어요 먹어보겠습니다 <웃음> 맛이 무슨 맛이에요? 되게 익숙한데 낯선 맛이에요. 음! 그런 맛! 그.. 일단 막걸리 맛은 아예 안 나고요 안 난다고 봐도 되지? 정도는? 막걸리 맛은 아예 안 나고 그.. 여러분들 그.. 문구점에서도 파나? 슈퍼보면 꽈배기 과자 엄청 큰거 있잖아요 막.. 이만한 꽈배기 과자 그거에 살짝 눅눅한 버전? 눅눅하면 살짝! 저는 양파 향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눅눅하다기 보다... 덜 보니까, 바삭한? 음. 부드럽다고 표현해야 음. 될까요? 부드러운 느낌이에요. 씹을 땐 바삭한데 부서지는 느낌이 음. 되게 신기해요. 음... 아 맞아, 마늘 맛이구나, 양파가 아니라. 겉 마늘 분말이 들어가네. 음. 다 딸기.. 딸기가.. 케이크로 들어갔어아 이거 딸기였습니다 딸기랑 같이 먹으면 이것도 맛있지 않을까요? 음 딸기 맛밖에 안.. <웃음> 맛있네 딸기가 그 불량식품 꽈백기나 응. 뽀빠이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. 아, 맞네. 응. 그렇게 치면 딱 맞습니다. 건강한 뽀빠이 맛. 응. 단맛이 하나도 없고. 응. 아, 뽀빠이가 원래 단맛이 없나? 비슷해요. 맛은 비슷한데, 응. 그러니까 느낌은 비슷한데, 맛은 좀 달라요. <웃음> 더 건강한 맛 건강한 큰 뽀빠이 맛. 이거 아까 응. 몇 봉지 있었지? 다섯 봉지. 다섯 봉지인가, 여섯 봉지. 세 종류 봉지. 두 봉지씩 아니었어요? 아니야, 세 종류인데 221이었어요. 아, 221? 그렇게 다섯 봉지에 3,990원? 네. 그러면, 어, 비싸네. 800원 좀 넘는 거죠 어, 비싸다. 아닌데? 양은, 양이 그렇게 많... 적진 않아서. 그런데 뭔가, 어,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닌? 음. <웃음> 막걸리 안주로 하면 괜찮으려나? 뭔가 좀 애매합니다 차라리 두부 과자를 사 먹는 게 주섬주섬 먹는 음, 끊임없이 음.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는 <웃음> 그런 맛입니다 <웃음> 왜요? 건강한 뽀빠이 <웃음> 별사탕은로 <우유> 뽀빠이 맛없는게 건강하기까지 이거 정말 모래 시험이에요? 모래 시험이면 분명히 아니 드립하려고죠 했 드립하려고, <웃음> 드립하려고 했어 모래 시험이면 자갈 시험은 없는지 <웃음> <웃음> 망설, 미안해요 망설이는 순간 <웃음> 실패 아 맞네 바로 거침없이 해야 되는 데 다음부터는 자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늪늪 <웃음> 늪 시험은 없나요 이러려다가늪은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<웃음> 아,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, <웃음> 노래를 불러보도록 해. 어, 오늘, 나름 크리스마스 분위기니까, 캐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